내가 유인할 수 있는 병력은 이쯤이야 너도 군단의 중심 세력이 이곳에 눈부 들이는 건 원치 않지? 이걸로 은하열차 녀석들을 당연하 내긴 무리야 안심해, 정말 괴수도 올테니 치는 법, 작별할 시간이... 하! 사냥감이 걸렸네. 금방 괜찮아져. 떨어지는 내일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가프카? 오케이 어디 간 거야 얼랑? 좌표는 그냥 막친 거니까 무시해 그 허줄이 어디 간 건지 신경 쓰여? 신경 쓰이긴 그냥 매번 느끼는 건데 니네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어줍자는잔재줄일 뿐이야 뭔데 그렇게 재밌게 봐? 나도 좀 보여줘 헤르타의 장난감 우주정거장에 소장된 기물의 목록이지 재밌. 예를 들어? 총한자료가 있는데 그걸로 별에 출현한 생물을 맞추면 0부터 100까지 다양한 점수를 매겨준대 그게 뭐가 재밌어 몇 점을 받을지 안 궁금해? 난 너무 궁금한데 알았어 기회되면 한번 해보자 목적지는 어디지? 왼쪽 문 뒤에 회랑을 따라 깊은 곳으로 쭉 들어가면 기물이 있는 방이 있어 스텔라론이 거기에 있는 건가? 스텔라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거야 저기 우주정거장의 핵심구역이야 반물질 군단의 허졸이 맞네 오케이 너희 나 싫어하는구나 응, 저기도 추가됐어 진자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흠, 겨우 이거야? 누르네 멈춰. 앞에 뭔가가 있어. 보안이 매복당한 건 하지만 포위당하고 있는 건 저들이지. 벌써 걸려들다니 응? 응? 응?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 작별할 시간이야 아무도 없어. 대피를 꽤 제대로 했네. 헤르타가 직접 지시한 건가? 방문 기록을 보니 그 여자가 이곳에 등록한 지 반년이 넘었어. 대피는 정거장 책임자 대행 아스타라는 사람이 지휘한 것 같아. 생소한 이름이야. 아, 엘리오께서 헤르타는 못 만날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없나 보네. 스텔라로는 어딨지? 엘리오의 각본에 스텔라론의 구체적인 위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즉, 그가 본 미래엔 스텔라론은 물리적 이동수단으로 찾는 게 아니란 거겠지 이 우주정거장인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엄청 많아서 그런 기물이 나온데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 기물로 기물을 숨기는 건그 여자 솜씨일 텐데 목록을 그렇게 오래 뒤졌으니 단서는 있겠지? 필요한 단서는 다 찾았으니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돼날 도와 방에 있는 단말 장치를 조사해줘 기... 알았어, 네 무대 잘 볼게 우주 정거장 전체가 감시 화면에 비추는데 스텔라로는 보이질 않네 보여도 함정일 거야 헤르타의 소장품이 밖에 전시돼 있을 리 없지 시실이야. 기록을 지우고 도망가는 건 업계 전통이지. 그냥 여기로 와. 이렇게 조사하는 거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귀담아 들을게. 직접 감시 시스템을 다운시키려고. 어, 그래. 헤르타의 소장품은 분명 시스템과 독립되어 있을 테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단순하고 거칠지만 효과는 있을 거야 봐, 찾았잖아 이게 뭐지? 기물 일련번호 211 사각지대 간단한 굴절라이트 필드로 구역 안에 사물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다른 물체가 눈에 띄지 않게 됐을 땐 모습이 드러나지 헤르타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보물을 숨긴 거야? 간단한 방법일수록 간파하기 어렵다 이거, 우리 좌우명 아니었어? <웃음> 이상한 게또 하나 있네? 데이터상으론 그냥 홀로그램이지만 한 겹이 더 있어 지나가보자 괜찮아, 여기가 우리 모담은 아닐 테니까 재밌네. 역시 지니어스 클럽 사람다 자체 보호 시스템이 있어. 헤르타에게도 스텔라로는 특별한 소장품인가 봐. 꺼낼 수 있겠어? 물론. 해킹에 있어선 천재 헤르타라도 내 적수가 못 되지. 좋아. 그럼 운반체 준비도 부탁할게. 음. 운반체는 준비됐어. 결정해. 음. 엘리오께서 이 선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셨지 또 이건 꼭 네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래? <S> <S> 이렇게 하죠 얼마나 기억할까? 적어도 네 이름은 기억할 거야 일어날 시간이야 여기? 우주정거장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잘 들어 지금은 머릿속이 뒤죽박죽할 거야 네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 건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낯익은 것 같으면서도 믿을만한 사람인지 모를테지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널이 우주정가장에 두고 난 이만 가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턴 과거를 생각한다거나 자신을 의심할 필요 없어 들어봐 앞으로 난 수많은 위험과 끔찍한 공경에 처하겠지만 아름다운 일들도 마주할 거야 가족같은 동료를 만나서 상상치도 못한 모험을 시작할 거고 또 여행이 끝나면 널 괴롭혔던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겠지 이게 바로 엘리오께서 예견하시고 네가 다다를 미래란다 마음에 들어? 그래야지 잘 듣고 이 순간의 감정을 기억해 방향만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이야기 속 결말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난, 네 이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얼마나 더 걸려? 각본 대로라면 은하열차 사람들이 곧 온다고 그들과 마주.. 알았어, 올랑 잠깐, 조금만 더? 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겠네 잘 들어 누군가 널곧 찾을 테니 안심하고 그들을 따라가 넌나 말고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후회할 짓은 하지 마렴 이 사람의 좌표는 우주 정거장에서 발급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멀쩡하게 눈앞에 살아있는데 가짜는 아니겠지 심박동과 맥박이 약하군 마치세븐스 인공호흡 준비해 나, 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다낭 네가 해! 멈춰 왔겠어! 괜찮아? 내말들려네 이름이 뭔지는 기억해? 아, 그럼 곤란한데... 기억 좀 더듬어 볼수 없어? 네 이름은… 반가워. 난 다낭이고, 옌 마치 세븐스야. 이 우주 청거장은반물질군단의 습격을 받았고, 우린 청거장 책임자 아스타의 의뢰로 구조하러 왔어. 파멸, 나누크의 졸개야. 운이 좋네. 주변에 제일 위험한 절멸의 대구는 없고, 도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패전병만 있거든. 우리가 곧 침입자들을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응, 분홍색 머리에 개도 권위가 너무 없네. 직원이 이름도 모르고 말이야. 메인 컨트롤 캐빈으로 가봐. 아스타 책임자와 적시에 대피한 연구원, 모두 그곳에 있을 거야. 은하 열차도 그 근처에 있어. 넌 마치세븐스와 함께 가봐. 이 주변에서 방위과의 아르란과 연락이 끊겼어. 난 그를 데리고 가야 해. 오, 알았어. 몸조심하라고! 이거 가져가는 게 어때? 군단 녀석들이 우주정거장을 그냥 제안 한번 해본 건데. 에르투스는 이런 물건을 모아서 쓰지도 않고 먼지구덩이에 처박아놓기만 하다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어, 반물질 군다냐이 미치광이들 도망쳐! 전만 봐선 안된다더니 너도 싸움께 하는구나. 이따가 가운데 승강기를 타. 으이그럼 그렇... 진, 됐어. 아, 데려다줄 테니까 가자. 여기 서있으면 축복을 줄게! 속전속교로 끝내자고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흥! 흥! 시작하지? 히익!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아휴, 이럴 줄 알았어. 못 꽂혀 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온 거야? 다른 길로 왔어 위층에 아를란도 감시실에 있어 찾았구나 방위과 책임자니 그럼 아를란을 만나러... Okay. 괜찮아 보이네 알아라. 는켜 분쟁을 쟤는 쟤 생각은 없어. 날 만난 걸 보니 운이 무의미하다. 나 생각보다 꽤잘 받어! 속전속결로 끝내자! 이제 와서 후회받자 늦었어. 날 만난 걸 보니 운이 다했나? 이번엔 발목 안 잡았어? 너희 한패야? 응! 우리… 우연의 일치였어 반물질 곤다니 군단이... 나도 잘 몰라… 아가씨… 자책하지마! 다리와… 맞아! 연구원은 거의 다 대피했으니까 지금은 메인 컨트롤 캐빈으로 돌아가 반격을 계획하는 게 급선무야! 그래서 말인데… 승강기 수는법 알아? 안 되던데. 대피 완료 후 군단이 메인 컨트롤 캡빗아스타 아가씨가 날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면 아마... 마치 세번스 어디다 놨는지... 기억 너... <웃음> 아... 찾았다... <웃음> 아... 무키 찾았으면 빨리 시작하자 승강기 권한 가자 잠깐, 절대 번거롭게 왜 너, 몸이 불편 방해될까 봐 걱정 안 해도 돼 승강기 권한은 메인 컨트롤 캐빈에서도 조작할 수 있잖아 그래, 반물질 군단 고마워 생과 사, 허와 실은 한끗 차이지. 동천 화 기나긴 꿈. 쳇! 아, 아! 주, 지금 깨라고 있는 거야. 지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내 차례야.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야! 이제 와서 후회받자 늦었어. 바로 지금이야. 날 만난 걸 보니 운이다. 시작하지. 두 달에 봐. 청력교는 다쳤어? 응, 이렇게 해야 적을 조금이라도 잡아둘 수 있잖아. 이봐 이 반짝이는 건 아니 광추 광춘. 이 광추는 광춘은...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충동근 금물이야 생과 사, 허와실은한끗 차이지 동천환황 기나긴 꿈 흥! Cô 지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웃음> 매번 이렇게 조마조마 하다니깐 하지만 돌아왔으니 됐어 마치 세븐스 다... 아, 히메코 언니! 왜 이제 왔어? 마지막에 밥물질 군다니 메뚜기 때처럼 몰려와서 화살로 쏘느라 애 먹었다고 일찍 와서 뭐해? 내 레일건 한방이면 다 날아가긴 하겠지만... 헤르타씨가 와서 우주정가장 꼴을 본다면 꼼짝아... 괜찮아 를란 아스타가 니네 걱정 마냐... 하... 상처는 싸매면 그만이니 괜찮아... 안녕, 청... 즉, 열차에... 오면서 마치 세부... <웃음> 잘... 그게 내 성격... 송... 묵비권을 행사하지 <웃음> 애들은 쉽게 친해진다더니 너희님이 꽤 친해 보이네... 가자, 아스 열차례 이상의 연속 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각오 단단히 하도록! 아스타 책임자? 후, 무사히 돌아왔구나 재난이 닥쳤을 때 너의 은하열차 탑승자들은 하나같이 솜씨가 출중하던걸? 우주정거장 상황은... 지금도 계속 통제 중이야 보안 시스템의 손상은 미미하고 침입자는 소수의 핵심 데이터만 바꿨기 때문에 복구하기 쉬워 진짜 문제는 연구원들이지 헤리타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연구원들하고... 이어... 편지는 많이 보냈는데 목목보다... 알지... 부탁할게요 하는 일은 너에게 맡길게. 반물질 군단을